안녕하세요 글리쌤입니다 저한테도 되뇌이고 우리 꿈맥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둔해질 필요가 있다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 사전적 정의로는 둔감하다는 라 말이 뉘앙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이 둔감함이 가져오는 영향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 이 둔감함을 단순히 센스가 부족하거나 게으름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새겼습니다. 모두가 취업 준비를 할때 쇼핑몰 사업을 준비했었는데 하나같이 헛짓 그만하고 남들처럼 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책을 쓰고 작가가 되겠다는 저의 노력에 응원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응원을 하든 안 하든 누군가 비난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한 길을 묵묵히 갈 뿐이었죠. 사실 시간이 없었어요. 누군가의 평가, 시선에 휘둘리고 멈추고 눈치 보고 관망하고 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일, 인간관계, 연애, 돈,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게 다반사예요. 저 또한 다 잃어보기도 하고 원상복구 해보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터널이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남기고 있는 거죠. 누군가 나한테 이유 없이 욕을 했다면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고 해서 내 가치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살려면 집중할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남한테 집중하게 돼요 내갈 길을 쭉갈뿐 무언가 내 다리에 일부러 걸려 넘어지는 흠집 내려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신경 쓰지 말고 쭉 가면 됩니다 일 인간관계 연애 뭐 결혼 중요할 수는 있지만 이중한 가지 항목이 각각 인생의 전부를 대변하지는 않아요 기준선을 내가 쥐고 있어야지 남한테 쥐어주고 그 기준선에 내가 미달하면 고통받는 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업무를 진행하다가 실수를 했으면 자책하고 후회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데 최우선순위가 돼버리면 시간하고 자존감을 잃습니다. 우울해하기가 아니라 일단 만회해놓고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둔감한 사람은 단순히 느리고 센스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몰입하고 내 삶에 충실하고 우선순위에 맞게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한테 맞지 않는 모두를 끌고 갈 생각하지 않고 내 사람들만 챙겨도 인생 살기가 편해집니다 맞지 않는데 오래된 친구라서 오래됐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꾸역꾸역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래된 친구였어도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과감하게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서 두려워하고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나간 뒤에 할 것을 해놓고 두려워하더라도 합니다. 자, 신규 프로젝트를 맡은 리더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정말 해보고 싶지만 지레짐작으로 어려울 것 같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프로젝트 진행 중에 두려움을 과도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둔감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골몰하고 노력을 하는 시간에는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집중을 해낸 뒤에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도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상념, 고민,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조금은 나쁜 사람이 돼보세요.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나에게는 나쁜 사람이 됩니다. 조금 손가락질 받더라도 둔한 사람이 되보세요내 인생에 있어서 실제로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는 길, 이 둔감함을 내가 가질 때입니다.